천일, 천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일이에요. 음, 양력으로는 3월, 3월 30, 30, 30날이고, 요일은 목요일, 음력으로는, 음력, 그, 2월 9일, 윤달 응? 지금 시간, 좀 전에 천일 여태 봤더니, 한 6시 한반 정도 됐어요. 좀 전에 천일이 전화안는서 올리고 어, 초에 뭐처럼 아, 꽃도 예쁘게 피고 그래서 사진도 막 찍고 영상도 찍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음. 오늘도 보니까 날은 좋을 것 같아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하나 없고 아주 좋네. 어, 오늘 천일이 여러분들이랑 어,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주제는 그런 얘기를 중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에 전에 그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절대로, 아, 어, 절대로 신을 믿지 말아라. 응? 어? 그 하는 얘기에요. <웃음> 그 여러분들, 천일이 주창하는 얘기랑 좀 이게 다르죠. 그죠? 천일이 늘 주창했던 뭐예요? 신을 믿고 따라라. 어? 믿고 따라. 그게 이게 천일의 그 주된 주제고 얘기했는데, 번 뚱따지가 신을 믿지 말으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유의 얘기를 전에 어느 영상에서 한 것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신을 믿지 말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신의 말씀. 그 말씀을 100% 100%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즉내할일 내가 해야 되는 기준 이거는 하고 가라는 거예요 신들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을 부정하는 것과 안 믿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응? 천일이 얘기하는 논지는 달라요 응? 왜? 신이라는 존재는 당근? 당연히 존재하고 우리 인간들이 경배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에요 신. 당연히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천일이 믿지 말아라 하는 건 뭐냐? 신의 말씀을 100% 그냥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바로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신들은 당신 자손, 조상신들, 조상님들, 조상님들치고 자기 자손이 안 이쁜 조상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 이뻐, 응? 다 이뻐 죽었어. 그러니까 조상님들은, 응? 조상님들은 자기 자손이 이쁘고 좋으니까 어떻게? 어이구 쭈쭈쭈쭈쭈쭈, 이거란 말이지. 우내새끼내새끼 내 새끼. 기본적으로. 조상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나, 당신들이 명패를 가지고, 일생에 내려왔을 때, 지구에 내려왔을 때는, 특히나 어떠냐. 싸가지가 있든 없든, 잘 났든 못 났든, 어떻게요? 살살 달게서 끌고 가야 되잖아. 살살 달게서 우리 어린애들 말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럼 어떻게요? 사탕발림 하잖아. 사탕발림. 어? 살살, 살살, 그 의유를 시키려고. 응? 정작 사탕 발림을 하면서 그 조건에 부합해서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는 다음 문제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은 다 자기 자선 이쁘다고 한다고. 특히나 누가? 조상신. 그러면 천신. 천신. 자, 우리가 어디. 산에 기도들어 가지고 사실령님께 푹 기도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고주할매저왈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그 사실령님께 그 찾아와서 빌고 인사하는 그러한 중생들이나 제자무당 이런 양반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떨렸잖아 떨렸어 귀찮아 죽겄어 일일이 묻는 거다 대고 하기도 힘들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이 그래 응, 그래 그래. 그래 네 손이 뭐라고? 알았어야. 어 그래 그래 알았다. 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가마 그럼 가보라. 가가가 어, 가. 가, 가, 가. <웃음> 이게 돼요. 그러면 일반 중생들이나 무당이나 보살이나 법사나 기도하러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하갔어 어이고, 내 기도를 들어준디야. 어 감사합니다. 땡큐버리머치. 뭘 들어줘, 들어주기는. <웃음>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뭔말인지 아셨죠? 응? 어... 신들께서는 정확하게, 야, 이거 100% 내가, 어? 야, 이거 빼박이요. 100% 내가 네 뜻과 근래 이루어줄게. 너 소원송치 해줄게. 야, 알았어.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어, 맞다. <웃음> 각 지역별로, 그, 각 사투리라든지 용어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재미. 그 그중에 우리 충청도, 충청도의 그말뜻 중에 외지 사람들이 아이 도대체가 말이야 충청도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서 뭐가 있냐? 우리 충청도 용어 중에 냅둬요, 아 냅둬요. 내지는 괜찮아요. <웃음> 어? 괜찮다 그 말, 그 말도 되게 어렵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 그럼 아 am fine, 어? I am okay.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응? 노내지는 no, 낯이란 뜻이 들어갔고 반대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괜찮아요 하는 그말 뜻에는 다시 말해서 네가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그너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내 두고 네일이나 혀라 아마 북한 말로는 그거 뭐지? 그일 없을 일 없습니다. 뭐고거랑 같나? 하여튼. 누군가 저기서 아휴 괜찮아요 그 얘기는 네가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그 뜻을 받아 주겠다 알았어 뭐 그런 의미와 야이었으니까 그냥 나 냅두고 넌너대로 살아 그 같은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 저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그 뜻은 그냥 네 길을 가라는 뜻이거든 근데 외지에서 그 말을 뜰 때는 지가 뭔가 딱 얘기를 했을 때 어?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필사인인데?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아주 충청도말로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응? 정작은 그렇다는 거야 신들께 우리가 추근하고 빌어낼 때또 어? 제자들 마찬가지 막 빌어내고 그럴 때 신들께서는 그냥 알았다 알았다 하고 사인을 주는데 그 알았다가 네 뜻을 내가 100% 알아들었으니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것은 소원을 빌거나 이야기한 사람 자기 주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신하 입장에서는 알았다 이게 뭐야 귀찮아 죽다단 말이지 어? 그냥 알아는 들었다 이거예요 알았다 알아는 들었어 근데 이거를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는 후보 내가 답을 안 해줬잖아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 그죠? 그래서 잘 자기를 해야 돼요 잘 알아들여야 돼 그래서 신을 신을 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신의 말씀을 100% 믿지는 말아라 하는 그거예요 야, 천일이 그 얘기해주면서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웃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응, 며칠 전에도 천일이 어, 어느 제자랑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줬는데 우리 많이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저 넣다고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 돼 이게 뭐냐 뭔들인가 막잘될때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응? 큰 성과를 이룬다 하는 그러한 그 표현 일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물 들어올 때도 줬는다 맞죠? 응.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물 물이 들어와 그럼 열심히 넣어줘 가지고 고 응? 뭔가 성과를 이뤄야 되는데 그 넣어줬는 게 여러분들 그 넣으라는 게 뭔지 알죠? 물젓는 거야 에? 물을 막 휘적휘적 해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노가 부실해 노그 부실해 부실해 가지고 열심히 져서 조금 나가다 오락하고 깨고 부러져 버린다든지 부서져 버려 그러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지 여기서 노는 뭐냐면 내 노력이에요 내 준비 내가 해야 될 위치에서 아,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게 있어야 그 분위기를 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1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물이 막물 들어올 때노줬는다 근데 그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물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내한테 다 이득이라고 이이 이득 내지는 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오바를 하냐고. 그물 들어오는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물일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인 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광고하면 안 돼요. 맞았죠? 응? 그리고 또한 가지. 막 물이 들어와. 근데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미세하게 들어오는 물이냐, 확 들어오는 물이냐에 따라가요. 또 뭐라 지 해일일 거. 어떻게 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죽.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럴 때는 누구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들어올 때마 노를 열심히 줬었어막조사 가다가 노를 확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야 되는 거지, 뭐. 미야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강 가운데가 미야 돼가지고 깨어락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물들어 논을 열심히 해서 갔어 배가 빵꾸났네 그럼 배가 나... <웃음> 내 스스로가 남아나요? 가라앉지 그럼 어떻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든지 모든 걸잘잘 잘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나는 수준이 이것뿐이 안되고 응? 수준이 이것뿐이 안돼 이건 내 바라는 거 이만큼 많아 내 영적인 수준은 이것뿐이 안돼 그런데도 막 어떤 신들과의 교통은 이만큼 하고 싶어 내가 잘한 건 이만큼 뿐이 안되는데 가서 뾰시 빌릴 때는 이만큼 해달라고 그래 그랬을 때 어느 신이든 어느 누구든 그냥 알았다 어이, 그래, 알아 아유, 아유 알았어. 알았느니라잉? 그래, 가봐. 그래, 되는 거야. 그건 알기만 알았다는 거지. 들어준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셨죠? <웃음> 여기 팁 하나. 응? 그러면, 신들께서, 여기서 알았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뜻을 들어주마! 하고 딱 콜사인이 날려고 하면은, 그래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어떻게 요 그냥 앞만 보고 진실되게 죽자 사자 그러고 사시면 돼요 그러고 피로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언어도 안 들어준다니까 안 들어줘 그게 천신과 조상신의 차이예요 조상신도 마찬가지지 <웃음> 무조건 이쁘다고 하니까 우쭈쭈쭈쭈쭈 이런 적인데 문제는 뭐였어? 저 개싸가지인데 저걸 아니면 어리버리한데 저걸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조금만 더가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 없이 응? 벌렁 누워 있는데 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없어 그런 경우가 바로 뭐여 저기 물가가 나갔는데 바다 가운데 나는데 배 사고가 지고 퐁당하고 깨져가지고 물 퐁퐁퐁 올라와서 내가 돼지는 거지 바로 그런 경우, 오셨죠? 자, 오늘 얘기는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을 100% 믿지 말아라 응? 하는 거예요 오셨죠? 응.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 금요일 요즘 <웃음> 봄꽃들이 많이 폈어요 응? 꽃 구경들 가세요. 꽃 구경들 가. <웃음> 아셨죠? 휑하니 어? 바라살았다 와요. 자, 여기, 오늘 얘기 여기, 여기까지입니다.